시작하면 니다바로바 어, 머리 왜 이래. 생태계 교란종 블루기 100마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럼 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태계 교란종 블루기를 잡아서 먹을 건데 이블루기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가서 최대한 많이 잡은 다음에 초배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블루길이랑 배스로 어묵을 만들어서 먹어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어묵을 만들어서 선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블루기 잡으러 저기 전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혼자 멀리 가기 싫어 같이 멀리 가요 레스 오와 아, 머리로. 자, 여러분 제가 유해동물 블루기를 낚시로 해서 잡으려고 전주까지 왔습니다 낚시, 통발, 족대로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유해동물 싹을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낚시를 제가 못하니까 낚시 유튜버랑 같이 갔거든요 이제 인정하는구나 정말 유튜버다 뭐야 <웃음>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자 여러분 지금 먼저 통발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지렁인데 여기다 눈을 절대 못 나가요 여기가 망이 더 큰데 아니면 통채로 넣을까요 그냥 어차피 냄새로기해하는 거니까 물을 조금 넣고 안 넣어도 아니야 혹시 몰라 <웃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떠버려요 통발이 무겁잖아요 통발 한도 같이 떠버려 요정도 부력이면 아 그래요? 아니요 <웃음> 들어가 닫아버려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이렇게 설치하고 낚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장대라 그래가지고 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짧은데 민장대가? 아 얘는 길어요. <웃음> 그 낚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분 블루기, 블루기, 블루자 여러분 이쪽에 더 위로 올라왔는데 열길로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못 나가고 여기 에 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손으로 들고 갈게요. 오케이. 패드 기레기야. 얘왜 이렇게 따뜻해? 얘 내가 밟았거든 들어가라. <웃음> 어, 솔플 과연.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큰 것도 있어. 뭐야, 큰 것도 뭐야, 있어. 뭐야, 뭐야? 이거 다 여러분 블루기 치워줘. 한마리 잡았으니 갈게요 아, 아, 조심히 가세요 저희 분량 뽑을게요 여러분 이 치어도 전부 다 놔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싹다통 안에 넣을 거예요 근데 대박인 게 블루길이 아닌 애가 없어요 원래 이런 곳이면은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싹다 블루길입니다 오래야와이게 벌써 블루길 비린내가 나요 아씨 다른 민물고기들은 비린내가 나는데 얘네는 로즈 냄새가 롯나게 나요 자 다음에 보고 타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족대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아 그래도 잡았네 맞긴 잡았다 내양보야 <웃음> 오늘 여러분 최대한 씨 말리고 갈게요 자 오케이 롱브루 타임 해통발인가들 아, 아, 아. 아까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어우 많이 잡네 확실히 많이 잡았네 브린 넣어주세요 아유 음. 들어가 던져 버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브린님이 보셨다면 통발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꿀좀 빨고 있을게요 여기 뭐가 물린 거야 리바 오 역시 통발 유튜버 내가 누구야 통발 유튜버 <웃음> 블룸이 두 마리 있어요 새끼 하나랑 큰거 하나랑 언더판이뭐 하세요? 여기 목이 지금 개큰거 물린 거 보이시죠? 눈이 지금 앞으로 몰려가지고 앞팀 한거 같았어요 개꿀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조개를 해볼게요 가자 언더판 어이 보고 없으니까 바로 내려놓고 있어? 아 없대 없대 아 괜찮은데. 아까 못한 데뷔 나보고 아, 밥 먹고 올게 여기 마지막으로 태권도 좀 했는데 어. 표정이 바로 좋아지네 어. 나랑 비슷한데? 아.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렁브레가다 잡았어 잘한 척 하려고 먼저 한 거지 아 내가 지금 갔다 올게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넣자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 10마리 넘어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말하기 힘들거든? 너앞임 돼서 개꿀이래매 개꿀이긴 한데 점점 더쪼여 와. <웃음> <웃음> 통발이 또 있네 어? 좀 있을 것 같아 저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야, 통발 유튜버인가 <웃음> 뭔가요 통발 유튜버인가 뭔가? <웃음> 뭔가? 상황에서 말이 저왔어 붕가붕가라는 줄 알았잖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블루길 치어들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가라! 족대왕 롱브르 그렇지! 과연! 오, 야! 자 들어가라. 어우, 타흘렸어, 타흘렸어. 친구 한다. 유해동물 방생하면 벌금 센거 알죠? 자, 요런 수풀에 블루길 치어들이 숨어 살기 때문에. 왜, 왜, 왜, 왜? 내가 발로 할게요 나이스! 와! 아, 록대왕이네. 아, 힘들어. 어, 힘들어, 멋있다. 약간 아. 머리 휘날리면서. <웃음> 반삭한 거 한번 보고 싶다. 오, 뭐라 뭐라 뭐라. 왜 이렇게 작아 여기는? 이거 진짜 콤프로스다. 콤프로스 길기요 족대지 한 30분 했거든요. 지금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와, 엄청나죠. 큰 거는 없고 지금 산란하고 새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족대지라고 낚시로 한번 잡아볼 건데 낚시는 민장대 낚시를 하고 지금 사온 지렁이를 끼고 있거든요. 바늘이 두 개예요. 자, 던졌습니다. 블루길이 입질이 굉장히 좋대요. 먹성도 좋다고 그러고. <목소리> 어, 어? 진짜로? 벌써? 어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아, <웃음> 뭐야? 뭐? 안돼 안돼 안돼 밟아 밟아 와 대박이야 토지 어디 있어? 토지 저기 있어 들고 올게 아이고. 와 진짜 여러분 바로 나와요. 참아 맞아 물었거든요 지금? 계시는 다 빨리 뽑지 가지라고 해요. 들어가라. 아, 오, 오. 우리는 낚시로 잡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벌써 걸렸네 지금. 풀 잡았다 풀. <웃음> 드디어 도장. 자, 아이고. 와서 와서 와서! 오 뭐야 네. 와 미쳤네 진짜! 그런 이 3초 만에 잡았어? 제가 잡았죠 낚시를 잡은 거 처음 봐. 네. 1년 반 동안 같이 찍으면서 잡았죠. 야나 돼. 오케이 오케이. 러, 어 다음 런터팡 차례 더리져오 뭐야 쭉, 쭉 들어가지 바로 왔어 바로 왔어 트집, 트집. 이야. 트집. 아니 근데 왜못 아, 잡아 아, 아. 이거 진짜 넣으면 나오네 뭐 이렇게 심각해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습니다 들어가라 오 나오지마 오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낚싯대 오 벌써 왔네 오,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오야 <웃음>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아주 큰놈 됐습니다 자 이걸로 줘줄게요 뭐야 지렁이 었는데안 잡힌다고 지금? 이건 아니, 낚시 못하는 건데 지렁 살짝 열면은 어 지렁이 스킬 당했다 이거 편집해 <웃음> 멀리 안 가고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잡혀요 들어가잖아 지금 가져갔잖아 <웃음> 나와 나와 한 번만 한 만, 민망하지 아근 진짜 왜못 잡아요 아 여기 앞에가 오히려 많다 바로 뜯어 치잖아 아 얘네 피라냐다 피라냐필 피라냐 바로 뜯어가네 자 보관해 고 야, 여기 있으면 3초 그렇지 나이스 아, 네. 이거 아, 봐자보건님 2차전 1차전 1차전 <웃음> 알았어 1차전 편집하지 마자 바로 가자 오케이 들어왔어 나이스 오크덕 <웃음> 아 표정 개로 <괴롭> 같다 <웃음> 들어가라 어 뭐야 다시 잡을 거야 다시 잡을 거야 자 거우 저지가 두두둑 들어가요 보이시죠 건져 그렇지 나 잡는 거막 뜬금뜬금한데. 방 뭐야? <웃음> <웃음> 낚싯대 입으로 물었어야 되는데요. 그만. 물어, 어, 오오오오오오 <웃음> 오, 오, 오, 야! 양쪽 다 걸렸네, 얘. 마리오네트네. 이게 구수야 근데 왜 이게 <웃음> 쌍꺼풀에 땀망물이 계속 맺혀있네?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제가 낚시를 던지고, 옆에서 보거님이 저렇게 고프로 담그고, 요 앞에다가 떨궈볼게요. 보거씨 이제 나무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너무 멀리 던졌어, 너무 멀리 던졌어. 아, 아, 아. 입질 와요? 어, 지금, 지금. 오케이! 와! <웃음> 브루님! <웃음> 이거 빼주세요, 제발. 형 해줘, 해봐. 어, 형 해줘. 어. <웃음> 다행이다, 진짜 형이라서. <웃음> 제가 형입니다. 그거 얼굴만 봐도 다 알죠. 어? <웃음> <웃음> 자, 어디야는까요 여기, 여기. 정확하다. 어, 어, 작다 근데. 아, 밑에도 빨갛게 타는 것도 했어 됐어, 됐어? 됐어? 미인데 찍혔어 미적이긴 <웃음> 한데 찍혔으면 됐잖아 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웃음> 브루님 브루님이라 하지 말고 형 브루 형 이거 해줘 어정해 <웃음> 브루 형 브루 형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 <웃음> 들어가 자 여러분 지금 지렁이로는 요만큼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완두콩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자 요거 하나 떼가지고 <웃음> 아이 깜짝이야 <웃음> 지렁이 마냥 아 목이 물렸어 추배를 해줄까? 이게 네, 털 있는데 <웃음> <웃음> 괴롭간네 여기 많아 여기 제일 그죠 안 물어 아 그래 얘네가 대가림 있다 몇 마리 몰린 거야 야 이거 뭐야 한수 마리 몰려있는데 <웃음> 자 여러분 완두콩은 안 물어요 자 완두콩 까서 해볼게요 아까는 안 까고 했거든요 아물지 않네 아, 아 물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살아 움직여야 돼 이거 봐. 하면 내가 저 완두콩 먹는다 근데 완두콩 원래 먹는 거잖아 블길이 입된 건안 먹잖아 대신에 모자으면 형이 먹는 거 어때 <웃음> 뭐야 잡았어? 완두콩으로 잡았어? 어, 얘 입에 완두콩 있어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벌려봐 진짜야 아, 아, 없는데? 근데 얘 진짜 완두콩으로 잡았는데 거짓말 하지마 잡았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아 둘이 또나 잠깐 나가 사이에 아이고 먹일라고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해봐 해봐 해봐 자 완두콩 끼고 아 진짜 거짓말 하고 있어 깊게 잠그면 안돼 몰린다 몰린다 어? 어? 물었다 아, 오케이 이거 요거 요거. <웃음> 자 여러분 디스마 <디스토어> 완두콩 오자 <웃음> <웃음> 여러분 아까 저기서 했는데 아까 여기 족대질 했던 대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낚시 아예 제대로 빨리 해버릴게요 오오와이거 <웃음> 진짜 노컷이다. 저거 빼는 게더 오래 걸려요. 알이요 자, 프린 여기서 족대질, 낚시질, 카메라질 잡았어. 오큰거 잡았네. 아유 통통 한놈 잡았네. 오 왔어 왔어. 야오 <웃음> <웃음> 벌금 어. 얼마였지? 천만 원이었나? <웃음> 저렇게 그 와중에 저기서 계속 하고 있어. 요안 잡혔어? 표정 왜 저래? <웃음> 들어가. 봐봐 아직 있잖아 과연 빠져가? 저희 사장님 아 잠시만 있어 아 있네 있네 아 있어요? 아, 간다 우와 아이고 씨. <웃음> 굉장히 들어왔다 <더러웠다>, 지금 <웃음> 자 넣을게요 드랍다 블루길 빠져나갔으면 바로 경찰서오 <웃음> 야야야야 야, 야, 야, 나 블루길 맞을 뻔했어 역시 빼는 건부루형둘다 표정이 왜 이래 나이가한 <웃음> 마리 잡으면은 그만할래 지금이야 오 이거 크다 이거 어, 크다. 그래야사람들막 어. <웃음> 빼는 것만 하는 것 같아. <웃음> 어얘 진짜 큰데? 블루의 특징이 여기가. 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브루님 놓치가 <웃음> 다시 잡을게요. 잘물 포인트를 알았어. 여기야. <웃음> 똑같은데 던지는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진짜. 와. <웃음> 오. 아, 오. 왜 잘한다, 네. 왜? 이제 왜부루님안 부르고 자동으로 가요? 많이 불렀잖아. 블루길 <웃음> 지겹다고. 얘가 핸드폰 꺼지면 막 때리고 그래요. <웃음> 이거 완전 가스라이징인데? <웃음> 좀 떠는 거 보여요? <웃음> 지렁이 보세요 이렇게 두꺼우면은 물면은 대물이에요 맞지? 얘불불는안 예. 예, 불러도 돼요 돌려서 딱 리발 스무스 오얘너 예, 방생할 뻔했다 너 지금 <웃음> 아, 마지막 도대체 이 사람의 마지막은 몇 번일까요? 제가 원래 한번 집착을 하면은 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나랑 결혼했잖아 도망가 <웃음> 다음 뭐야? <웃음> 나 도망가 나이스 쭉 당겨 쭉 당겨 쭉 천천히 그렇지 이게 셀쎄는 표정이 어쩔 수 없나봐 분이 개빡친 거 같은데 표정 그렇죠? <웃음> 부이 빡치면 아랫니스 <아랫입도> 어. 나오다고 <웃음> 아래 턱아렉시아네 <웃음> 들어가 아 저거 갔네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오 아니야. 베스 뭐, 뭐, 붕어 아니야? 붕어? 붕어? 붕어네 역시 낚시했어 <웃음> 얘는 바로 풀어줘야겠다 네. 호텔 불려가지고 아 다행이다 입에안 뚫렸네 바로 방생해줄게요 여러분 얘는 살살 조심니가 역시 낚시 유튜버는 달 <웃음> 언제 낚시 유튜버 됐어요? 할줄아는지안 안 하는 거지 <웃음> <웃음> 형 빼주세요 형 빼주세요 둘이 동갑 아니야? <웃음> 이럴 땐 형이야 그럼 내가 한번 형 해봐도 돼요? 셀카모드좀 해봐요 왜요? 아! <웃음> <웃음> 형한테 맞는 거라 괜찮아 잠시만 나 뺨에서 부르이 냄새 나는데? 그래 요나 뺨에서 부르이 냄새 나 좋겠다 <웃음> 해줄게 좋겠대 한번 해줘 네. <웃음> 빨리 가어 잡혀 안 때려 자 여러분 오늘의 결과물 바로 한번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네? 150마리 될것 같아요 새끼까지 하면은 요 정도 잡았으니까 통발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하고 이제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야 가자 너 뭐하는데 파로이한번 해줘 민순이 죄송해요 파로잎 <웃음> 자 여러분 이제 통발고 들어왔습니다 통발하면 역시 히트TV 걷어주세요 너 힘들어서 그렇지 맞아 어때 어때 역시 오 수, 있다 수, 있다 수, 있다, 있다. 있다. 오한 마리도 어,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맞네 자 한번 부어볼게요 이거 지렁이 다시 써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연말이에요 이쁜애 얘는 진짜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냥 어, 가자 들어가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아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은데 난안 먹어야지 그냥 와 우리 집으로 <웃음> 아, <웃음> 자 여러분 그래.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철수해서 은혜랑 같이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힘들어 뒤질 거 같아요 수십 마리 잡아왔습니다 아 블루길를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먹성이 엄청납니다 낚시대 던지자마자 3초 안에 거의 잡았거든요 오늘 낚시를 했던 것도 초정 물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블루길를 어떻게 추배를할거냐 우리나라에서 데스랑 블루길로 지금 어묵을 만든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블루길로 어묵을 만들어 볼 건데 요 새끼들로는 어묵을 먹고 요큰 놈들로는 순불고에를 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비닐 벗겨주러 가자 미린다 여러분, 요 블랙기를 손질하는 건 간단합니다. 요 가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요렇게 펼친 다음에 딱 요렇게 잡고 자, 조사 조사 조사. 아. 그네가 요 세랑 세 만나는 소리 싫어거든요. 하개 <웃음> <웃음> 싫어? 어. 버텨봐. 아, 아 조금. <웃음> 나 숨기쳤어. 와팔털 진짜 많다. 나는 팔에 털 없는데. 여기에 털 많다. 남자 요 다리 털 정도 있어야지. 나왜 슬리퍼 신고 있어 근데? <웃음> 나도. <웃음> 하나 둘 셋. 왔다 <웃음> 야. <웃음> 이것도 해줘. 또또또또 <웃음> 잘하네? 연습했어? 나뭘 어. <웃음> 연습을 해? 잘하면 사실 곰파이 여러분 은혜의 매력이 없잖아요. 맞죠? 못 했을 때가 가장 <웃음> 매력인 건데. 너 잘해?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을 싹다 미끄나게 했으면요. 여기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위에 라삭. 나무라이 어. 근데 너 왜? 라삭 할때 카메라 휘청거리를 어떻게 해? 그게 멋이야. 이게 그 감성이야? 어. 알겠다시 해보자. 밑에 지느러미 라삭. <웃음> <웃음> 재밌네. 일부러 한 거야? 어. 구라치지 마. 그다음 대가리도 라삭. <웃음> 자 그리고 이렇게 잘랐으면 배쪽을 그냥 가위로 딱 따줍니다. 그리고 바로 워터야! 내장만 딱 빼면은 이런 건 손질 끝입니다. 여우 애들 싹다 해주면 돼요. 카메라 꺼. 도고해 가위 들고. 도와. 씨부랄. 이거 영상 내보낼 거야. 아, 하라고 운동 <웃음> 여러분 보셨다, 이게 기분이. 이거 너한테 방... 한 거잖아. 차로 키죠, 여자. 아, 운동 여러분. 씨부랄. 자, 여러분, 이렇게 리브라르르, 외치 은혜라. 그거 <웃음> 변집이야. 변집 변짐 안할 거야, 이거. 아, 이미 내가 욕을 많이 하는데. 너도 욕할 수 있지. 그게 아니야. 서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 거야.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이 발랐으면, 자, 여러분, 이거는 내일 숲볼레 가지고 처먹을 거기 때문에 말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순이 열어버려. <웃음> 일로 와, 움직여. 움직이지 말라메활 어, 붙이고 움직이라메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번에 카메라를 좋은 걸로 샀는데 짐벌이 아직 없어요 카메라 자체손떨방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팔 붙이고 이렇게 잡아달라 했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계속 써. 얘기하잖아 내가 계속 뭐 찍을 때마다 팔 붙여 막 이러면서 내가 뭔데? <웃음> 그리고 지금 카메라 무게도 엄청 무거워가지고 아팔 아파? 운동 돼가지고 신신 대상이 늘어나서 살도 덜 찌고 이렇게 <웃음> 잘가상만아 꼬치, 로저, 김은혜, 시부를 받지 말라고 그거 <웃음> 너가 편집하든가 아니면은 팔 붙이라고 해가지고 개 열받아가지고 운동이들한테 한거 아니야? 뭔 소리야? <웃음> 개 아프네 자르면 이렇게 놓고 바로 라가리 봉쇄 자 8시간 정도만 할게요 70도시 파이어 팔 붙여 붙여 <웃음>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달라고 잘했네 아 하하 <웃음> 붙이라니까 은혜 지금 1억원 찍고 있어 반항한다고 제발 부탁이야 <웃음> 지금 흔들리잖아 화면 지금 화면 흔들리죠 화면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줄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찍어봐 Hello my name is h o t r a r a I like 은혜 버드 은혜 이스시브럴 어때 은혜 흔들린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 흔들리는 것 같으면 은둥이 탈퇴하세요 어차피 애가 은둥이들한테 리브랄이라고 했으니까 아! <웃음> 그러면 얘는 일단 한번 깨끗하게 씻어줄 건데 하나 둘 셋! 워터야! 누가 감정 그렇게 들어가래? 워터야가 아니오가? 리브라이 이거있잖아 맞지? 오! <웃음> 왜 앞에 달랑거리니얘좀치워줘개 <웃음>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내기면서 <웃음> 네. 진짜 여러분 은혜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셨을 거예요. 넘겨좀 제대로 얘기할게. <웃음> 아. 넘겼어? 응. 은둥이한테 시브라이 한거 맞아요. <웃음> 여기에 싹 부어버리고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이 블루길이 너무 작아가지고 얘네는 내장을 뺄 수가 없잖아 그냥 해 괜찮아 내장이? 왜 안돼? 멸치 멸치 바싹 말려버리자 근데 이거는 축축한 상태에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갈았으니까 괜찮지 그런 응. 거야? 알겠습니다 비누 같은 것만 살짝 살짝 쳐주고 갈아볼게요 저는 비누 요아 근데, 비누요. 아 근데 왜왜 괜찮아? 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칠 거야 <웃음> 너네야 내가 친다니까 뒤질래? <웃음> 여러분, 은혜 아시죠? 얘 약간 사이코패스키 있는 거. 지금 요렇게 작은 거나 섬세한 거 하면 꼭 하고 싶어요. 야 은혜, 정신 차려. 야이 조공할 일을 얼마나 지금 박살 내는 거야? 부드러너 <웃음> 재밌지? 부드러너 <웃음> 이거 유행어지? <웃음> <웃음> 유행어 쟁탈장 하지 말래. 왜? 솔직히 내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 충분하러... 내 네, 야! 주연 넣지 마. 충. 그게 뭐야? 내가 춤할게 <웃음> 너는 춤. 화음 말한 거야? 충분하니까. 우리 안 맞아. 자, 여러분, 일 비늘을 싸다 쳐줄게요. 지금 이게 하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요거 싹다 믹서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순이 열어버려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담았으면 여기다가 딱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 갤달 자 그럼 갤달까지 했으면 바로 라가리 봉쇄 빨빨빨빨따라와 따라와 따라요거로 따라. 쳐버리기 전에 여 바로 따라와. 앞에 있어 어 미안 겸착 딱 해버리고 정말 이죠저 쳐다보고 있는 거봐 <웃음> 애가 더 이상하니까 많이 안지는거 맞지? <웃음> 네, 혜 근데 일로와봐 큰일났어 이거 맞아? 원래 이래? 참돔 머뭇할때는 잘 됐었거든 너 영상에 올라간거야? 어 살... 은네가 <웃음> <웃음> 이래요 안 봐요 댓글만 봐요 은네님왜 안나오죠? 저 이제 곧 나와요 내가 어떻게... <웃음> 걔랑 하나 더 넣자 삼결! 음. 자, 일단 이거 한번더 갈아볼게요. 이몰골를 보십시오. <웃음> 지금 여러분 솔직히 고뇌에 빠졌어요. 지금 먹을지 말지 고민이랍니다. <웃음> 일단 한번 제조는 해볼게요. 난안 할래, 너 혼자. <웃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이 리브랄. <웃음> 아니면은 얘로 할까? 얘네들은 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웃음> 말씀드렸죠? 제일 저를 골로 보내려는 사람이 은혜거든요. 왠지 아세요? 생명보험 들었거든. 이, <웃음> 이. <웃음> 어, 지금 또할것 같지? 내가 <웃음> 원래 제가 고영철라면 웃거든 지금 뒤에서 개 참고 있어 자기도. 한번 냄새 맡아봐. <웃음>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생각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요거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가지고 얘네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반 정도만 빼놓고 내일 포를 떠가지고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라타자 라탕.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제 잡은 큰 것들 몇 개를 꺼내가지고 포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산들이랑 똑같아요 라상라상라상 라삭, 라삭, 라삭, 라삭 사브라이 자 여기 뼈 보이시죠 얘네들을 또 이렇게 날려줘야 됩니다 오우, 기가 막히게 날렸죠 손잡이 살짝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살살살살 파면 돼요 <웃음> 어기야기요어기야기요 <기여. 웃음> 라삭 <놀람> 이제 안 무섭지 내 얼굴? 무서워. 닭사사무라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게들 싹다 조사 볼게요. 땡 적출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다 손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살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살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요 녀석을 믹서기에다가 다시 한번 쳐들어가라. 자 여기다가 짤달네 <놀람> <달달. 놀람> 달해서 끊었어 달달. <놀람>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갈아줄게요. 성모 또 리얼하게 떤. 성모 이제 평균법. 벌써 울렁거려 <아> 그렇지 이 색깔이지. 아 왜이래. 열어버려. 개나치. 어제 그 먹었으면 우리 둘중 하나 죽었어. 부어버려. 검사하러 왔어. 상마 씨어떻습니까요 소리 소리 소리.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전복 가려줘야 됩니다. 감지 전지 날짜 릴라루 날짜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이 정도 딱 됐으면요 여기다가 랑글 야스사브라이.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귀엽당야아혼해도 오는구나 당근, 당 <웃음> 우리 연애 때한 번도 안당잖아그 당근, <웃음> <웃음> 나만 아니었어. 들어가라. 자, 그러 양파래끼 바로 뚜어을라사라삭라살라사 자, 양파 다 쓰는 것도 떨어져. 넣어버려 하려고 데 너가 말랄나라 할까봐 빨리발라고 떨어져. <웃음> 자, 그리고 이 어묵을 먹을 때 약간 감칠맛을 돌기. 감칠맛을 돌기. 여러분, 이 어묵에 감칠맛을 돌을 수 있는 바로 요 로추. 라사라사 <웃음> 자, 여러분 요정도 다졌으면 바로 들어가라 와랄랄락은 아, 별로라고 넣어버려 음이 죠 와랄랄락해야겠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자 이게 들어갑니다 바로 찍킨 튀김 가루 하하하하. 자 이거는 진짜 소량만 요정도 받아. 하 너또 개리라를 하려고 <웃음> 이럴 거면 왜너 이런 말 하지 이랬기야 내가 다 알아. 요 정도만 넣어도 그 풍미가 살짝 매여가지고 맛이 완전히 다르. 맞아, 조조조조 조. 바닥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 를 이렇게 살살 뿌려두고 아까 반죽한 거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덩이 대충 나눠놓고.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빨리야 빨리, 너희 빨리. 빨리. 자, 바로 내 밑에. <웃음> 내가 이겼다. 하나 둘 셋. 뿌려. 아, 아좀 약한데. 좀더 세게 가져. 하나 둘 셋. 둘이야? <웃음> <웃음> 자 바로 요 기름 어너너너너너너.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담겨지면 여기는 블루길렛기 들어가라. 자싹다 넣을게요. 마지막 들어가보지요. 여러분 요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싹다 여기로 넣어줄게요. 와와와 와. 와, 와,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루길로 만든 어묵이 완성되겠습니다안 먹을 거지? 응. 음. 기분 더럽네. 자, 여러분 어묵은 역시 케찹이죠 바로 이어오 마이티네.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 오 진짜 가볍지? 부피는 큰데 가벼워요. 안에 공기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바로 이콕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묵을 불길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시도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음, 맛있는데? 겁나 맛있어. 불길 냄새 하나도 안 나. 민물고기 잡내 은혜가 싫어하거든요. 흙냄새 하나도 안 나. 먹을까 응. 츄룩룩 괜찮지? 그렇게 눅눅해? 은혜야 어묵이 원래 눅눅해 원래 어묵이 근데 원래 근데 눅... 튀깁니다 어묵도 원래 튀기는 건데? 내가 봤던 거랑 되게 다른데? 그가수사먹든가 어, 그러면? 응. 어 자, 여러분 저는 맛있었는데 너는 어땠어? 맛이 없었어 <웃음> 저는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초베 음 이거 봐단면돌를봐 어묵이잖아 그냥 아까 보다 얘가 더맛있다안 먹을래 어 알겠어 <웃음> 난 오히려 고맙네 진짜로 난 진짜 고마워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초베 아 너무 많다 자면 하나 마무리 하게 은행안 먹는다니까 난 진짜 너무 고모. 많이 먹어. 어주를그저 양파가 탔나 봐. 응. 음. 렇 맛있죠. 자면 이렇게 먹었으면 자 어제 건조시킨 불르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봐려자 요거를 싹다 여기다 올려버릴게요. 들어가. 자 이제 요거를 옮긴 다음에 일로 일로 일로 은행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줘. 엄청 빨리 왔네? 자 옛날에 이제 숯불에 구우러 갈 건데 얘네 칼집을 한 번씩 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요래끼들 여러 딱 가져가 가지고 숯불구이를 처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은행 가자. 잘가. 어가쳐간거 아니야? <웃음> <같이> 가가자싫 <싫어. 웃음> 잔갈 거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야외로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서가지고 생일 선물로 받은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고 진짜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 튼튼하고만 앉지도 않았는데 100kg가 앉아도 뭐, 튼튼하네 뭔 소리야 100kg인 사람들한테 까스라있지 뭔 소리야 <웃음> 자 여러분 먼저 여기 활성탄 있죠? 뜯어버려 자 여러분 여기다가 활성탄을 먼저 이렇게 깔아줍니다그 위에 린자남숫뜯 다 <웃음> 여러분 사실 은혜가 실생활이 굉장히 강하네여가지고 오 이로 뜯었어 오 라가리 파이터 부어버려 바로 요거 돌린 다음에 파이어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불이 붙이려면 적어도 한 2, 30분 걸리거든요 다 붙이고 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이 전부 다 붙어버렸으면요 자 제가 요거를 사왔습니다 요 석재는 여기 가운데에 불기를 딱 끼고 바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앞뒤로 구우면서 하면 돼요 자 아까 가져온 요 불기를 있죠 올려버려 건조가 아주 잘 돼가지고 록촉하게 잘 익을 것 같거든요 날로금 살짝씩 좀 많이 뿌려줄게요 너가 해주는 거는 진짜 혀... 혀가 아프다니까 너무 맛있어서? 원래 맛있으면 혀가 아프고 에르지잖아짜쳐 여러분 지금 지리게 익고 있습니다 소금만 하기엔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레리야리로르이 데리야끼 소스를 아. 살짝만 뿌린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파 데리야끼 끓는 거 보여? 아니 빨리 가까이 찍어봐 그러면 그 카메라 타아 맞다 그럼 카메라 바꿔서 여러분 얼굴도 좀날 생기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다 익은 데리야끼 있죠? 저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자, 자 여러분 이 부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어, 냄새는 그냥 맛있는 생선이었어요 초베르 음. 오 진짜 맛있어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 요 뼈는 갈비뼈인데 요거만 안 먹으면 초베르 음.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 뒷부분도 먹어볼게요 초베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이 불길이 여러분 안 커가지고 지금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거 걸린 거 가시야? 아니 살이야어 <웃음> <웃음> 이 잡은 블루기들이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거든요? 성체블루기를 잡았을 때는 아마 먹을 것도 많고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완전, 아, 완전 나사면장 다시 가락낀 거야 쭈룩쭈룩 고소하지? <웃음> 너 모자이크 돼서 고개 기 끄덕여도 몰라 대답을 해 답답하게 하지 말고 그냥 생선 맛 그러니까 맛있잖아 맛있어 <웃음> 이렇게 <웃음> 답답하네 오늘 자, 여러분 얘가 그나마 제일 크고 지금 잘 익었거든요 소금에만 절인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보시면 소금 그대로 남아있죠? 이 소금이랑 <웃음> 같이 털어, 먹을게요 털 <웃음> 타지 <Stella> 어. 나먹어볼게 음. 이거 너 진짜 맛있다 은우야 진짜 이부분지이 부분 진짜 맛있어 내가 한번빤 거거든? 먹어봐. 그럼 맛이 없겠네 써,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뒤질래? 게뜨은 어떻게 하냐? <웃음> 안 하니까 하잖아 <웃음> 아, 이런 사실이 곰팡이 분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불 와서 놀고 합니다 안 합니다 추룸 추룸 오케이 맛있지 아까 거 보다 비슷한데? <웃음> 아이씨 걔 몸이 건조네 어. 나는 와 기모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음 은혜한테 명품 가방 사주잖아요 음저 그래. 지금 차 보이시죠? 저거 제가 은혜한테 프로포즈 할때 사줬거든요 그때도 음 <웃음> 타보자 내 최고의 리액션이야 그게 그리고 그래. 저차 맨날 네가 타고 나가서 나못 타잖아 응 근데? 선물이라며 응네명이잖아 <웃음> 진짜 그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요거 지금 싹다 사리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 베르 와이 불룩이 진짜 맛있다니까 야너 이거 먹어봐 쭈룩빨룩 그렇지 맛있지 음어너 오늘 명품백 오너 어, 오늘 차자 그러면요 <웃음> <웃음> 저 나머지도 한번 은혜랑 계속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불루이 같은 경우에는 잡는 즉시 절대 가져와서 키우시면 안 되고 다른데 방생하셔도 안 되고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미석에싹다 갈아버리세요 그래 그걸로 어묵 해먹으면 개꿀은 아니고 간디스토마 빡이요 은네마마이불로이좀드셔봐요 이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이거 <목소리>